Previously on Lost... We call them engineers. Engineers? 에일리언 시리즈에 등장하는 진 주인공이자 순수한 사륙과 전투를 위해 탄생한 미지의 존재 제노모프. 그 명칭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낯선 외계를 뜻하는 제노와 물체를 뜻하는 모프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한마디로 알려지지 않은 외계의 생명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극중에서는 에일리언 2편에서 고먼 중위가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All we know is that there's still no contact with the colony and that a Xenomorph may be involved. Excuse me, sir. A uh, uh, what? A Xenomorph. It's a bug. 이후 에일리언을 일컫는 정식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대로 제노모프는 알과 페이스 허거, 체스트버스터의 단계를 거쳐 드디어 최종 단계인 성체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는 제노모프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숙주로 한 제노모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자 웬만한 영화 팬이라면 반드시 알아보실 만큼 그네 빠진 낯짝을 가진 가장 대중적인 개체죠. 드론은 퀸을 중심으로 한 제노모프의 집단사회 구성원 중에서 기본적인 노동과 숙주포획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제노모프계의 흑수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비록 새 빠지게 일만 하는 흑수저라 한들 기본적인 전투능력 하나만큼은 타고난 친구들이라 에일리언 1편에서는 겨우 한 마리의 드론이 우주선 하나를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또한 드론을 비롯한 제노모프의 체액은 노란색을 띠는 산성 물질로 이루어져 말 그대로 무엇이든 녹여버릴 수 있는 엄청난 부식력을 자랑하는데요. 만약 이를 강구한 채 무턱대고 물리적 공격을 가하게 되면 뭐탄 냄새 안 나요? 라는 에릭이형의 말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 줘야겠죠 게다가 입에서는 이너 마우스라고 불리우는 제2의 턱이 튀어나와 상대방의 맞박에 1초만에 터널을 내버리는 것은 물론 강력한 한방을 가진 칼날 꼬리 공격과 날카로운 손발톱까지 그야말로 온몸이 모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궁극의 생체병기로서 손색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최초의 제노모프 디자인은 그로테스크한 디자인의 레전설 HR기거가 담당했고요 리들리 스콧은 이를 바탕으로 투명한 몸을 가진 괴물을 만들려고 했었으나 예산이고 기술력이고 뭐 하나 따라주는 게 없어서 결국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생각해보면 메일리언 대 프레데터에서 투명 대 투명으로 배경만 감상하고 있을 뻔한 거니 차라리 그렇게 되지 않은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드론이 어느 정도의 경험치를 쌓고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면 급기야 허물을 벗은 뒤 워리어라는 전투형 제노머프로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좀더 터프해진 외모 말고는 드론과 크게 다른 점은 없으며 영화 속에서도 둘을 구분짓는 확실한 설명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편에서 제노머프의 디자인이 바뀌게 되자 이를 좀더 체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2차 창작과 팬메이드의 공식인 듯 공식 아닌 비공식 같은 공식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그러한 설정을 참고해 보았을 때 워리어는 일단 드론에 비해 좀더 화려하고 다이나믹해진 헤어스타일을 자랑하며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심을 통해 전략 전술 면에서도 보다 위협적이고 영리해진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드론과 워리어 모두 영화상에서는 그냥 제노모프로 통칭되고 있는 만큼 굳이 엄격한 구분을 지어서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개체 모두 에일리언 시리즈를 대표하는 메인 캐릭터인 만큼 앞으로도 영화 속에서 더 자주 만나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일리언 3편에서 첫 등장하여 여러모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러너는 인간이 아닌 개를 숙주로 삼아 태어난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개 제노모프입니다. 참고로 감독판에서는 개가 아닌 소의 몸에서 탄생한 걸로 그려지고요. 양쪽 모두 체스트 버스터 단계에서부터 네발이 모두 달린 채 태어나자마자 걸음마를 시작하는 귀염귀염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한편 성체가 된 러너는 숙주의 특성상 사족보행을 하며 빠른 속도와 순발력을 가진 개체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능력과 특성은 드론과 거의 유사하지만 맷집은좀더 약하다는 설정으로 전면전보다는 정찰이나 기습에 더 적합한 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러너의 경우 다른 제노모프와 달리 등에 삐죽하게 솟은 특유의 호흡기관이 보이지 않는데요.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도 도무지 알 길이 없었네요. 아무튼 뭐, 그냥 또 그러려니 해야겠죠? <놀람> <놀람> 상당히 1차원적인 장명 센스에서도 쉽게 알수 있듯 프레데일리언은 프레데터를 숙주로 삼아 탄생한 최강의 하이브리드계 제노모프입니다. 다코스 코믹스의 만화에서 최초로 등장한 뒤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영화에서는 엘리언 대 프레데터의 두 번째 작품인 웹크엠에서첫 등장, 가열찬 활약을 보여줄 뻔했지만 시종일간 시꺼먼 화면때문에 도무지 내는게 없어서 딱히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시커먼게 좋네 안 보여 어쨌든 숙주가 숙주인 만큼 거의 모든 면에서 일반 제노모프 보다는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프레데터처럼 네 갈래로 갈라지는 턱이라던가 오지게 찰랑되는 엘라스틴 머릿결 등 여러 면에서 프레데터의 특징을 잘 살린 디자인이 돋보이는 친구였습니다. 참고로 영화 속에서는 전편에서 죽고 사라진 퀸 대신에 종족 번식의 임무를 맡게 되면서 무려 임산부를 찾아가 프렌치 키스를 날리며 목구멍에 직접 알을 낳는 충격적인 장면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캐릭터의 멋짐에 비해 영화의 완성도가 다소 아쉬웠던 관계로 언제가 됐든 다시 한번 영화 속에서 제대로 만나보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화 에일리언4에서는 영화 역사상 가장 흉측하고 그로테스크한 비주얼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녀, 유본 에일리언이 등장합니다. 극중 리플리의 유전자를 복제하여 탄생하게 된퀸 에일리언이 그 여파로 인간의 DNA를 가지게 되면서 체내에 자궁이 생성, 임신의 과정을 거쳐 상국 끝에 낙회되는 최초의 인간형 제노모프였는데요. 일단 기존의 제노모프와 달리 장수마을 최고령 어르신 같은 뽀얀 피부를 가졌으며 인간의 두개골을 연상케 하는 얼굴이라던가 여성성을 강조한 신체 묘사가 어우러지며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친구였죠. 한편, 극 중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낳아준 퀸 에일리언을 적으로 감지, 한방의 면상을 인수분해시키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세상 애초로운 표정을 지어보이며 리플리를 엄마처럼 따르다가 결국 믿었던 엄마에게 뒤통수를 후려맞고 온몸이 갈려나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연출면에서도 그렇고 비주얼면에서도 그렇고 저에게는 여러모로 심각한 내상을 안겨주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이래저래 찝찝한 걸로만 따지자면 시리즈를 통틀어 넘사벽 원톱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에일리언들의 여왕이자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진 개체로서 한마디로 제노모프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퀸 에일리언은 종족의 번식과 무한한 번영을 위해 하루종일 알만 낳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식 설정에 등장하는 제노모프 중에서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신체 능력을 가졌으며 유사시에는 몸에 붙어있는 알주머니를 떼고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한데요. 에일리언 2편에서는 이 상태로 리플리가 탑승한 파워로더와 1대1 맞짱을 뜨게 되면서 영화 역사상 길이 남을 명장면을 선사하기도 했었더랬죠. 한편 퀸 에일리언은 그 이름에 걸맞게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리플리가 화염방사기로 자신의 알들을 위협하자 부하들에게 작전상 후퇴를 지시 그녀의 끔찍한 내리사랑을 제대로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퀸 에일리언이 수백 년 동안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무려 엠퍼러스 퀸이라는 한층 거대하고 강력한 퀸 오브 퀸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영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에 등장했던 개체가 바로 이 엠퍼러스 퀸으로서 마치 거대한 공룡을 보는 것 같은 어마무시한 위용을 뿜뿜해주기도 했었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캐리의 마가렛 화이트, 마더의 김혜자 선생님과 더불어 영화 속에 등장했던 가장 살벌한 엄마 캐릭터가 아니었나 라는 개소리로 수줍게 마무리해봅니다. 에일리언은 영화 외에도 각종 다양한 2차 창작 매체를 통해 그 스펙타클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숙주의 종류에 따라 더욱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게 되는 확장 세계관의 제노모프 들망 같아서는 전부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보여드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나레이션 없이 아 이런 녀석들도 있구나! 정도만 툭 던져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이제 동영상 봅시다. 엘렌 리플릭 에일리언 전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실질적인 주인공이자 명실공이 강인한 여성상의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그녀는 뛰어난 엔지니어이자 항해사로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자 승무원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냥 키큰 여자 조연인 듯 보여졌지만 중반 이후부터 강인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내가 주인공이다! 를 세상 가열차게 어필해 주셨더랬죠. 이러한 그녀의 전사적인 이미지는 2편으로 넘어오면서 한층 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뉴트를 보호하며 퀸 에일리언 앞에서 당당히 화염방사기를 갈겨대는 그녀의 모습은 모성애와 카리스마가 적절히 믹스되어 영화사상 전무후무한 여전사 캐릭터로서 확실한 입지를 굳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그런 리플리도 사실 영화 속의 행보를 쭉 살펴보면 세상에 이렇게 불운한 캐릭터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안습함의 끝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리플리의 막장 에일리언 연대기 두둔 먼저 첫번째 1편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녀는 그로부터 57년이나 지난 후에서야 겨우 구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녀의 하나뿐이었던 딸마저 이미 노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많이 슬프죠? 두 번째, 2편에서도 어찌어찌 다른 생존자들과 탈출에 성공했지만 퀸 에일리언이 낳아놓은 알 때문에 3편 도입부에서 모두 죽고, 자신은 퀸의 숙주가 되고 말았죠. 역시 슬픕니다. 세번째, 결국 리플리는 에일리언이 지구로 보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퀸의 유충을 몸안에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4편에서는 무려 전작으로부터 20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지만 퀸의 유전자를 빼내기 위한 군부에 의해 복제인간이 되어 실험지 마냥 갇혀 지내는 모습으로 등장 실험에 실패한 자신의 또 다른 복제인간들을 자신의 손으로 모두 태워버리며 우열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하 정말 미치도록 슬프네요 아무튼 이처럼 한 인간의 생애로만 본다면 땅속까지 파고들 만큼 막장의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리플리라는 캐릭터만큼은 영화계의 길이 남을 독보적인 여성이었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작정하고 만들어본 에일리언 특별편 영상이었고요. 사실 못다한 이야기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부디 넓은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스무스하게 슬쩍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